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 그니까! 러 왜? 남자는 고환이 약간... 아, 어? 어? 고체를좀 어? 낮게 유지를 어? 해야지 어. 건강한... 아왜고환이라고 <웃음> 어, 했지? 그려드리 응, 빨리 와. 안 돼, 안 돼. 아, 왜 오빠, 이게 부학적인 용어야! 아니 근데 고환이 <웃음> 정식 명칭이랑 상관은 없을까? <웃음> 음. 그렇지, 여자들의 자궁처럼. 그 차라리 뭐 o <웃음> 이라고한거보다 훨씬 <웃음> 낫지. 정자의 저장소, 이게 말이 더 웃기잖아, 솔직히. o <웃음> 이 낫지? <않아? 웃음> 자, 구름 씨! 난 처음부터. 전... 뭐라고 <웃음>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웃음> 구름이 들어봤어? <웃음> 다른 말로 또 들어봤어요? 파이어의 그 <웃음> <웃음> 여러분, 사황은 변해요. 이거다. 분명히 연애할 때는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울잖아요? 안절부절이 아니라, 옆에 있는 휴지를 그냥 주고. <웃음> <웃음> 이렇게 이러고 있어 어쩌죠? 계속 숨을 쉬었단 <웃음> 말이야. 한 아니, 죠 에이 현수는 안 좋지. 나 지금 눈물 고였다. 에이. 그게 아니라. 사랑했어. <웃음> 아. 대표는 우리 오빠는 선장 역할 하나라고 솔직히 좀 힘들고 과연할 거야. 근데 나는 오빠 가 너무 좋아. 어, 뭐야? 갑자기? 아, 아니 잠깐만. 아 갑자기 너무 라인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오빠 그래. 너무 사랑했지. 지로알아? 잠깐. 어, 왜 그래? 왜 그래? 뭐. 너너레깅서 불편하니? <웃음> 아 빨리 축구 바지 좀. 처음 <웃음> 참잇을 처음 처음 참잇을 참이 이렇게 해서 처음 먹어보네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따라 봐 세. 막내야 인연이? <웃음> 어디 이연이이막내년이아 아, 얘가 막내야? 아 어, 막내 바빠 야자타임에 <웃음> 야자타임에 네? 왕초가 허락해줘야지 아, 딱 5분 정하고 해야될거 해! 거. 네, 다가, 다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나는 얘들아 존댓말이나반말에 그런 게 별로 크게 없어.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언제든지 말라도 난 전혀. 아니 막상 하니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럴걸? 야, 먹어. 야라고 하는 거야? 이거네. 너희 너지. 야자 타입이 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제일 막내가 되는 거야, 네가. 어... 너, 네가 나이가 지금 제일 많으니까. 어떤가? 아... 야 김웅철. <웃음> 야 김웅철. 야한마디 그... 지금 한마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맨날 왜 이렇게 나 이름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주일에 다섯 번대잖아안내야 방금 지금 쇼 아, 뭐 지금 쇼파야, 쇼파야, 쇼파야. 쇼파야, 쇼파 방자 가지고 아주 아주, 아주 엉덩이만큼은 다야. 너 엉덩이만큼은 다야. 죄송해요. 부럽다 이 자식아. 5분안끝났냐술좀 따라. 이따 집에. 어, 죄송. 어 뭐야? 저... 어? 형철이 사랑이 넘치네. 어. 이따 보자. 어쨌만. 아, 재밌었다. 즐거웠고. 내일 네, 보다형철도 가제 20초 남았거든. 아, 들어가서 20초 남았 잠시 만요나잡 야야 봤어. 봤어 봤거나잡혔어나 잡혔었어. 아 저는 사실 그때 그 잡지의 멤버를 어. 정확하게 다 모르고 음, 왔다가. 음. 으뜸언니가 그때도 성격이 밝, 밝고 음, 음. 저도 밝으니까 어떡하다가 으뜸언니랑 옆이 된거예요 그래서 음. 으뜸언니랑 초면에 막 손잡고 이렇게, 이렇게 막 사진찍었어 어? 이렇게! 진짜! 아니 사랑하자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으뜸언니도 성격이 밝고 음. 나도 밝으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된거야 근데 나는 으뜸언니를 운동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던게 아예 서로 몰랐던거지 아, 무슨 티셔츠에 샤스코트 같은걸 입어서 아, 엉덩이를 아. 못봤어 아. 맞아 맞아! 아, 엉덩이가 어. 안 나와. 그 당시에 봤을 때, 어? 이 사람은 뭐지? 성격이 밝은 언니. 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인스타로 이제 엉덩이를 보고, 어, 뭐야? 나는 그거 포토샵인 줄 알았어. 아니면은 요즘 레깅스에 뽐달려 나오잖아. 아, 포토샵 아니 어? 뭐야? 어? 이거 썰라이네, 이네 솔로인의... 포토샵 아닌데? 근데 나 되게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이 질감이 영국 우리의, 우리의 특권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야, 좋냐? <웃음> <웃음> 아나 갑자기 고마 감동 스토리 얘기해도 돼요? 뭐뭐뭐 뭐, 뭐. 내가 들어보자 내가 초반에 내가 언니랑 컨텐츠 하기가 어.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 나는 상관이 없어 어. 근데 시부뜸이란 사람이 아니라 히부뜸이란 사람의 커리어가 누가 커리어에 누가 될까봐 못 하겠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언니가 음. 나 벌크업 시켜준다고 왔어 근데 내가 두세 달이 지나도 몸무게 그대로거나 빠졌어 그럼 이 사람은 커리어에 누가 되는 거잖아 내가 언니한테 초반에 아, 너는 뭐가 제일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어 아, 저는 언니 커리어, 누, 커리어에 조금 피해가 갈까봐 걱정해 그러니까. 야, 내 커리어에 피해가는 거 상관없어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너만 생각해, 니네 몸만 생각해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막 이러는 거야 어나 아까 눈물 없다고 랬는데 근데 얘는 공감할 수가 없어, 나도 얘한테 이런 느낌을 진정해서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니 맨날 밤이 늦어도 너도 알아. 피드백을 아니. 이만큼을 보내줘, 카톡으로 갑자기 뭐야? 썸네일이야 뭐야? 이거 썸네일? 아, 아, 아 그. 썸네일 너무 많아. 케이네케이 어떤? 응. 내가 어뜸언니없고너 허리 나갔다니까. 아한번 나가지 뭐. 회복이나 <웃음> 하자. 그아 이거는 응급실 간다고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이거 봐. 아 이거 뭐 아니야. 뭐야? 낮춰 낮춰 <웃음> 응. 아니 언니가 나. 킬데1 0 0킬인데와 아, 안 먹네. 잠깐만. 난송글루스만 나... 내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너네는 해피 뉴얼 해 줘. 오케이. Okay. 버그 이들메리 크리스마스 <웃음>